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아니. 어서오세요, 여러분. 오랜만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아니아니의 요리교실 16탄으로 칠리새우를 만드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재료를 보시면요. 생카이테일 새우, 새우 재로주 재료고요. 그리고 버터, 설탕, 그리고 다진마늘, 그리고 진간장, 그리고 케찹 그리고 고춧가루 그 다음에 올리브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니안의요리교실 아니 16번째 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우 21마리 정도 양을 그을게 담아서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첫번째 이렇게 해서 껍질을, 꼬리의 껍질을 분리 안 했습니다. 여기 보면, 이렇게 보면, 인형새실까지 네. 생긴 거죠 이거를, 이게 냉장이거든요? 내장이거든요 이거를 쭉 빼면은, <웃음> 아,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. 그래야, 음, 된답니다. 내장을 꼭 제거해주세요.